생각보니까 자기 와이프도 코를 많이 고른다는 음, 얘기 음, 음, 음. 와이프는 절대 나는 코를 안 고라! <웃음> 사모님 폰도 한번접시네요쭈삐쭈삐나면잘안 어... 줘. <웃음> <웃음> 자기가 자기 소리를 처음 들어본 거야. 이러다가 자기 소리를 들어도 이렇게 <웃음> 우울증이 오지 심리학에 빨리 나와서 스테이크를 먹으라고 스테이크 처방을 한다고 라한 얘기가 있어요. 고기 덩어리 하나는 만 원인데 그 옆에 여러 가지 정말 장식이 붙으면 이게 5만 원짜리도 10만 원짜리도 되잖아요. 네 이제 부부 이야기인데요 음. 한 60대 초반의 부부세요 남편분께서 코고리가 있어서 음.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에 TV를 보시고 저 사람은 한번 상담해볼만 하겠다 음. 라고 해서 올려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 와이프도 코를 많이 고른다는 얘기죠 음. 음, 음, 음, 음. 근데 와이프는 절대 나는 코를 안 고라, 고라! <웃음> 라고 빠락빠락우기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상담신청을 하면 음.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잖아요. 고 소리 녹음해오고 음. 뭐 하고 음. 뭐 이제 몇 가지 준비할 것들, 음. 사전 공부도 좀해오시고 음.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 홍식장에 보내주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분 부부가 각방을 쓰면서 이제 녹음을 한 거예요. 음. 며칠 동안 녹음을 음. 해갖고 음. 오셨어요. 음. 이제 남편 이제 고골이 소리를 들어보니까 뭐 역시 고리 소리도 크고 음. 어, 우렁찹니다. 음, 그분들 이렇게 배우 스타일이시던데. 너무 잘생겼죠. 네. 어, 어, 저 사모님 분도 한번 접으시는. 쭈핏 주피 단지 잘안 줘. <웃음> 심하셨어. <심하시죠? 웃음> 어, 어. 그래서 아유 뭐 여기 오셨는데 여기 다 이런 사람들 와요 하고 음, 이제 그런데 음. 남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라. 아. 특히 이 숨을 제 숨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어. 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이러고 음. 숨을 쉬는 거라 자기가 자기 소리를 처음 들어본 거야. 아직 녹음만 하시고 안 들어보셨구나. 어떻게 들을 줄 몰라. 몰라. 아. 어디 누르실지 몰라가지고. <웃음> <웃음> 아 그래서 어. 이제 듣더니 이제 놀라신 거라 이제 그때는 나 광고인데 나를 왜 여기까지 데려오고 이러, 이러고 있었어요. 아, 어 어. 여러분러 어. <놀람> <놀람> 어. 기대시고 저도안 어. 보시고. 어. 그러고 그러고 어. 어요 그러다가 자기 소리를 들었더니 보고 훨씬 더 심각하진, 아... 이제라고 했더니, 음... 즉 그런 것 이제 이런 설명을 했죠.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봤더니 이분이 아주 아담한 체구, 예, 네, 아담하시잖아요. 아. 역시 손가락 두 개가 안 들어가니 아... 굉장히 좁은. 아기 같은네 입안이. 아. 그리고 혀를 봤더니 혀에 역시 꽉꽉꽉 이렇게 있는 짜고. 이런 원인으로 이렇게 됐고 어떤 자각 증상이 없냐 했더니. 이분이 우울 중이오시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이셨어요. 하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갱년기의 그러니까. 문제 또 이제 기랑 아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아 수면 장애, 호흡 장애, 아 에너지 결핍 여러 가지가 동시 다발적으로 아확 몰려버리면 이거 정말 이게 호르몬까지 문제가 되니까. 돌아버리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음. 그걸. 이겨낼 의지가 있다면, 음. 에너지가 생겨야 하잖아요. 음. 그 에너지는 잘때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사소가 충분히 공급되면서, 음. 충분한 숙면을 취하면서, 음. 이게 음. 힘을 얻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데, 음. 그게 안 되고, 음. 뭐 심리치료를 하니 어쩌니, 아니, 배고픈 사람 밥부터 먹고 나도뭘 해야지. 음. 그것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을 아야 맞아요. 맞아요. 그분 어떻게 잘 쓰고 계신가요? 아, 그분은 이제 카톡이 어. 왔는데 저보다 어. 남편한테 신경을 더 써주세요. 이러시면 오신 거예요. 어. 제가 본인은, 계속, 네, 저는 잘 돼서, 전 좋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시면. 서 어. 남편을 더 신경 써주세요. 이러시면. 아, 아니, 좀 좋아지셨네. 상태가 그죠? 이 심리적인 상태가 잠을 좀 주무시면서 편안해지셨나봐. 남편 신경 써달라고 할 정도면 좋아지신 것 같아. 그럼 너무. 제 같아. 아,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 음. 미국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환자가 손목을 그어갖고 응급실에 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막링개를 꽂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미국은 빨리 처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환자식으로 스테이크를 먹으라고 한대요. 음. 지금 소장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번뜩 떠오르는. 에너지. 얘기를, 에너지를 말해. 음. 빨리. 그러니까 에너지가 바닥인 상태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이 삶의 의욕을 못 느낀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손목을 구워서 이렇게 오면 링기를 딱못 꽂는 게 아니라 빨리 나와서 스테이크를 먹으라고 스테이크 처방을 한다고 라한 얘기가 있어요. 심리학에. 그 에너지가 없으면 그분도 남편이고 뭐고 다뭐 필요가 없는데 에너지가 좀 생긴 거예요. 잠을 자면서. 제가 볼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토요일 아침에 이제 이렇게 음. 보냈더니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전 그러니까. 좋아요. 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음. 그니까 그러니까. 다행이시다. 그분이 좀 음. 좋아지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그 남편도 이제 물론 이제 이분도 아내도 하시고 남편도 음. 하셨잖아요. 음. 음. 이제 두 부부가 이제 바이오가드를 <웃음> 커플인거 같아요. 커플, 커플. 잘때따락따락 끼우고 이제 자는데. <웃음> 음. 커플 가드네. 커플 어, 가드 그래서 이제 서로 조용한. 이제 지방이 조용하겠는데요. 각방 쓰다가 이제 이제 합방을 하셨나 보겠어요. 제소으로 <웃음> 다시 넣어 <웃음> 아니 사실 경정기 극복하고 이런 우울증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옆 사람의 그런 음. 소통과 배려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음. 그거는 좀 순간에 안되더라도 음. 그래도 서로 간에 챙겨주면서 음. 또 이렇게 희망이 싹쓰잖아요 음. 우울증은 결국 사람에 의해서. 치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 근데 아내분은 되게 편안하게 잘 쓰고 있는데 음. 남편분은 음. 효과는 되게 좋대요. 이제 음. 뭐 코골이도 많이 좋아지고 음. 잠도 잘 자고 음. 개운한 것 같고 이제 좋던데 이게 치약 구조상 아내분은 앞니가 좀 많이 튀어나왔어서 좁으니까 이렇게 음. 꼬그라져가지고 그래서 멀려서. 우리가 형상 기억 와이어를 안쪽으로 넣어줬어요. 튀어나오면 은아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이분은 되게 편하게 잘 쓰고 있는데 이분은 왠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밖으로 이렇게 해줬더니 어. 여기에 아주 미세하게 접촉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끼우니까 밤새 다 짜서 그냥 진짜 닿거든요. 누르는 게 아니고 닿는데도 아침에 통증이 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부러워가지고 안에는잘 쓰는데 어. 자기는 좀 아프다. 어. 그래서 이제 연락이 이제 온 거죠. 어. 나도 응. 우리 와이프처럼 안 아프게 주라 안쪽에 넣어 주라 네 당연히 그래야죠 아, 그래서 음. 이제 보내 주시기로 이제 좀 멀어서 음. 가져나가시기는좀 힘드니까 어차피, 택배로 어차피 다그 밸런스 체크 다 하고 착용할 때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해줬으니까 그냥 음. 그것만 위치만 음. 바꿔주면 돼서 택배로. 간단하게 음. 해주는 걸로 음.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고객이 원하는 대로 빨리 빨리 음. 만족하실 수 있게 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음.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저희는 많은 사람을 생각이 없었잖아요 네. 그냥 오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만족을 할수 있도록 음. 해주는 게 저희가 음. 하는 거지 많이 맞아. 해서 음. 막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그거는 음. 서로 간에 피해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많이 온다고 해도 반갑지 않습니다. 네. 꼭 오고 싶은데 <웃음> 꼭 필요한 사람만 오세요. 네네. 네 아이고 오늘 토요일 네. 오후인데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 실장님. 아 네. 너무 감사해요. 아, 네. 다음에 자면 좀 아, 어, 이야기를 좀 풍부하게 준비해가지고 아, 네. 우리는 팩트보다는 아, 아, 네. 거기에 네. 얹어진 그런 아, 네. 그 이게 스테이크를 아, 네. 먹을 때 네. 스테이크 고깃덩어리도 중요하지만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막려가지고 어, 그래서 거기에 가지 여기에 아, 뭐 플레이팅 할때참그 음. 화려함 있잖아요 고깃덩어리 하나는 만원인데 그 옆에 여러가지 정말 장식이 붙으면 이게 5만원짜리도 10만원짜리도 되잖아요 이런. 그렇게 그래, 맞아요 맞아요 네네 네. 근데 그래서, 아마 우리 실장님이 이딱 입이 딱 트이면 어. 우리 소장님 말 한마디도 못 하실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불이할 때는 음. 저는 스테이크를 네. 만들고 네. 그 옆에 이제 화려함은 네. 실장님이 또 말발이 또 좋아요. 그렇죠. 표정 연기도 압권인게 <웃음> 오늘 또 보니까는 너무 지금 떨린나봐. 아, 오늘 처음이다. 아, 처음이 네. 그, 처음에 다 그래. 사실 저는 이, 네. 언제 끌어내서 이걸 하나 지금 계속 생각하고 네. 있다. 오늘 아주 적시었어요. 아, 그냥 한번 테스트 삼아서 네, 네. 네 방송을 해보셨는데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꿀잠 주세요네네 이상.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